Yeah. I love it girl Yeah That's why yeah. 살포시 날 발걸음 들러보기 전에 널 향한 바람만 보러 난 행복할 수 있게 난 걸어갈리 널 바래보다 시간 없어 일본의 축 아름다워 I love it so girl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널 대한 고백 1분 1초라도 그댈 보고 싶어 자꾸 설레는 야루에도몇 번씩 너때문에 내가 고민해 오늘은 멋을릴 불가한참이나 혼자 생각해 어, 여, 여, 다이스에 펼쳐 v e nice girl, I want it you, but I promise you Hey, I love it all day 내가 다가갈게 재밌어 너를 바라보는 순간에도 너를 찾아볼 수 없어 내음을 따라가고 있을 때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어 내마음을 전할게 I love it so good